오늘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대한 강의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3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일체의 교리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리를 받아들이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성경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독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자들은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여기고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한 신조로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 고백이며 약 1300년 동안 기독교 성들이 도 고백 헤어 내려오고 있는 신조로서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은 신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신경을 잘 이해하고 고백하면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신경의 내용은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성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에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세 가지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고백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만 은한 분에 다 말씀드리기가 많아서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요리 문답 4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물음에 거기에 답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존재와 성품들, 즉, 지혜, 능력, 거룩, 공허의 인자,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품, 속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고 싶어도 능력이 부족해서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온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속속에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면은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그리고 너로 복의 근원 되고 너의 시로말암마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돈 고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십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75세였는데 100세가 가까워도 아브라함에게는 그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의 안에 살아난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너로 심이 본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로 말면 아마 심히 본성케 하시겠다고.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너무 늙어서 자녀를 낳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져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기한이 이르면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는 장막 뒤에서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으시니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중을 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라가 왜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늙었건늘 어떻게 아들 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 길로 돌아오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기적적으로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이사의 민족이 이루게 되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다 영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결국은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 가브레일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낳지 못하니 어찌 이 있으리까 이렇게 말하니 천사가 말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처녀 마리아는 천사의 말한 대로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아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처녀도 잉태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낸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각색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믿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적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과 반대되는 일은 절대로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11에서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성이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본성이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하시기 때문에 악하고 불의하고 더럽고 추한 일은 결코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시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농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은 반드시 이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농하시면 특별히 그의 천지 창조와 섭리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전농하사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에 대한 말씀은 다음번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네이미에서 네, 네, 네, 구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로일 성신과 땅과 땅의 바땅 어,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그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내려 주셔서 모든 생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살수 있도록 보존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10편 103편 19절에 보면 은여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나에 세우시고 그의 왕꾼으로 마녀를 다스리시도다 게시록 19장 6절에 보면 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자기가 원,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역사도 자신의 뜻대로 주장을 하십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이가 그런 만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적서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 너희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적서가 진옥이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즉 다시 말씀드리면 토기장이가 진옥을 이겨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이런 그릇 저런 그릇 마음대로 만드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이나 사람을 자기가 원하시는 뜻대로 하실 수가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나라들이 통의 물한 방울 같고 서울의 적은 뒷걸 같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나라가 아무것도 아니라 세상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물통이 작은 물방울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니다또 저울의 작은 뒷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 나라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왕이나 대통령이나 어떤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나라의 모든 상망성세가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가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때로는 세상에서 잘되는 것 같지만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은 본성이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악도 주장하셔서 자신의 목적에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런 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크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악도 주정하셔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방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을 죽여,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태속하는 태속의 죽음이 되었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사용을, 사용이 을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을 또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주셔서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광해에서 만나와 며칠 날기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인도하셔서 이렇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그의 크신 능력으로 자계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교회를 박,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울도 구원하여서 바울 사도가 되게 하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흉악한 일곱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흉악한 강도도 구원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떤 죄인도 어떤 사람도 다 구원하실 수가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주시고 능력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식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자신이나 어떤 사람이나 재물이나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6,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구보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사람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몸도 연약하고 육신도 연약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떤 사람이나 세상 재물이나 또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믿고 의지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정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연약한 것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의 품 안에서 참으로 평안을 얻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상차 주님 나라에 들어갈 그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영생 영생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천국을 여보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그 약속대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쟁이나 질병이나 어, 죽음이나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 살다가 또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소망을 가지고 다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